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몸의 60%에서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수분이 12%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 다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뭐또 무거워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 <웃음> 죽은 것 같아 여보세요? 네도 분의 피자니다 제가 수분이 없어 죽고 죽을 것 같아요 어떤 피자 드신다고요? 수분이 없다고요 수분 아 어떤 피자 드시냐고요? 이, 뭔 소리야 이씨 이제는 식물에 구중필터로 걸러서 아이카리스로 만들어주는 마이미 블루블루 워터로 시작해봅니다. 아말만사야 일단 음 물을 미네랄 알칼리수로 만들어주는 마이디 플레벨블를 소개해드릴게요. 미네랄 알칼리수가 왜 중요한데? 건강을 도와주는 좋은 물은요. 물속에 중금속 유기질과 같은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없어야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알칼리수는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적절하게 녹아져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건데요. 이래서 많은 분들이 알칼리수, 알칼리수 하면서 정수기도 만들어 팔아겁니다 이제는 비슷한 알칼리수 요이 필터 있습니다. 짠. 이 필터는 6개월마다 한 번만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필터가 물 고유의 맛과 영양소를 활성화시켜서 더 깨끗하고 pH 조절과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스으로 변신시켜줍니다. 또 미국 FDA 등록까지 마쳤다고 하니 정말 무한 신뢰를 해도 되겠죠? 알칼리스은 피부 미용,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볼프 헬스 요가 즉. 숨에 일어나 마시는 물한잔이 아주 큰 보약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마일리 블루블루로 경제적이고 또 건강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라고 하는 이 마일리 블루블루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